네 예,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월물옵션만기이고 아, 어, 기준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0.25% 인상되어서 결국 1.50% 상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금리가 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해나 다를까 아까딩에 멤버십 회원용으로 방송을 전해드렸는데 하락을 갈 것이다. 어... 장대 연봉도 생각해봐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903, 983억 주식을 계속 아침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도 아침에 반짝 602억까지 매수했다가 선물을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보를 만들었는데 예, 근용투자와 연기금에서 올렸죠 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 호가 잔량이 늘어나고 있죠 6 4 9 0개 매도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계속 어, 외국인들은 하방 방향입니다 2500억 선물 매도치고 있고 코로순도 30억 매도하고 있고 푸도씨는 2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지만 결국은 방향은 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세력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었는데 어제 샀던 거 지금 다 팔고 있죠. 971억 주식매도하고 연기금도 491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추풍낙엽이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웃음> 콜옵션 계속 매도중이죠. 29억 푸드옵션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하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올물 푸드옵션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MCD가 매도 신호 나오면 한번 접었다 입니까, 그죠? 한번 접었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향이 120분봉에 지금 이 매수 신호가 아마 매도 신호로 돌변할 겁니다. 여기가 바로 주로의 매도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준금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고하게 하방으로 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나스다하고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제, 나스닥이 1.98%라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0.10% 상승 중이지만, 우리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자, 외국인의 의의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어제는 그렇게 선물로 상승을 했었죠. 시켰죠 그리고 또 오늘은 하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반등할 때마다 푸옵션을 매수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준금리 0 6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푸옵션에서 대박을 터지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